일단은 경기. <웃음> 자 카드 두 장으로, 아니 카드 한 장으로 막아봐. 막아봐. 아 육성. 두 번째 육성. 하지만 가재찬도한장 썼고 아요을 설마 잡아먹긴안 나오겠지. 와. 아 잠시만요 이게 이게 크툰이라고? 이 드로한 거한 장이? 야 진균을 버려라! 그렇지! 가득짠 버려! <목소리> 크툰 버려! 아아! 니 잠깐만요! 낫다? 낮다? 왜 낫다야? <목소리> 크툰 뽑으려면 무조건 높다 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게 크툰이야? 어한장 들어있는데 크턴이래요 와! 아니 첫 턴에 뽑은 거야 심지어 천체 쓴 턴에 뽑은 거야 와 아니 당일 배송된 거 개파괴야? 야너다 탔어! 야, 제키카드다 탔어 대박 사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웃음>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 아니 어떻게 네로 티켓도 잘하게 타냐, 미친 아, 얘는 잡아야 될것 같아. 아 어차피 그러니까 딜 카드는 죽는 거고 생성 가능성은 재밖에 없잖아. 야, 2분의 1이야, 일단. 아닌가? 3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아, 씨. 진짜 왜 그러냐고,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이거붙짜 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있나? 데미지 줄수 있는 거? 뭐 모르겠어 나 아니, 모르겠다 뭐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카드를 쫓지 합니다. 어, 뭐, 저, 그런 데가 마음에 안 든다. 잠깐만, 님들아. 키가 아니야 템신룸, 지옥불꽃물야, 이거 키가 아니냐 이거? 키가 아니네? 아, 지옥카드구나. 아까 픽할 때 지옥인 거 봤었는데. 던졌네 마력의 샘 과학이에요 안 쓰는 거못본거 같아요 무조건 써 이건 무조건 왕크루시예요 무조건 밸류 높은 왕크루시 린링의 소총도 좋고요 한번더한번더 왕크루시 좋아 빼고. 좋아요 이러면 크루시 뽑고 레오록스까지. 탐쿠르시가 나가서 너를 응징할 거야. 탐쿠르시가 나가서 너를 응징할 거야, 진짜로. 뭐, 맞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자, 레오록스! 왕쿠르시 세 장, 나가라! 어어, 거울상에 하던 지 쾅, 쾅, 쾅! 아, 폭션. 시원이맛이지이맛지적이비밀이네요 어! 마. 길한번더나 <웃음> 점점 강해진다 화끈하게 한번하수 마. 이마시다 렉사르. 시지렉사마그지이겼다지이긴거아이지 <웃음> 된불로리연습생 다음 턴은 일어나죠. 불안 엘렙은렐만 꼬리. 그래서 만끌리기 아, 내가 6 장이 들어갑니다. 아, 내가 6 그럴 수도 있지. 그라 어? 모자라잖아 더 뽑아 나 오늘 핫스폰 나왔어? 이야... 거기 그 쉽게 출연할 수 없는 곳인데 또... 식곧 힘이죠. 하스폰 사랑해요. 하스폰 핫스폰 사랑해요! 핫스폰 최고!